규칙을 딱 정할게요 오늘 여러분 저희 이렇게 다같이 모여가지고 60초를 실제로 해볼건데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리세마라 가능 음... 근데 어... 몇회 가능할까 몇회 가능 잘 못하니까 딱 4회? 사람이 몇명이니까한 아... 명에 한 번씩? 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만약에 근데 빗소리 했는데 맘에 안들면 다시 음... 음, 음. 연비 했는데 맘에 안들면 다시 근데 중간에 내가 했는데 너무 맘에 들어 그러면 고, 그러면 고.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은 두 번째 규칙은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테드 돌로레스 그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잖아. 응. 음. 우리도 네 명이에요. 만약에 네명 중에 누구를 밖으로 보내잖아. 음. 그러면 실제로 나가. 너 사와. <웃음> 진짜 실제로 사와. 아니 실제로 나가서 병 걸려 오면 병 걸린 분장을 해. 아니 야, 분장까지는. 네. 아니, 지금 뭐 준비 된게 없어 분장.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여민이 해주실 거예요? 피비병으로 피부 이렇게 막 치러주고? 어 그러면 마스크 벗으실 거예요? 봐봐 감동 못할 말을 <웃음> 사람이 자꾸 그냥 확 땡겨버릴까요 여러분들? 네 땡겨버릴 그냥! 아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음...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할까 역할 배분을? 가위바위보 하죠 가바위보야지 가위바위보 안내문 진거가위바이보가위바이보가위바이보가위바이보 가위바위보 어왜 찌었어 찌었어 어어 어, 가위바이보 아니야 오케이. 안 냈으니까 진거야 너는 아 그렇지 빠져야지 아, 너는 했으니까 아니, 뭔 소리야 안 냈잖아 안 냈으니까 딸난둥 가지마 자안 내면 진다 가이바위보 <웃음> 아니 우리 다시 해 됐어. 우리 둘이 이겼는데 1등 1등 1등 아니야 얘빠 찌찌였어 어안 어. 아, 내면 그래? 진거가이바이보안 내면 진거가이바이보 아니야 근데 이거 케빈 형이 하지마 저용히 가위바위보 으악 이거 돼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요야이거 야... <웃음> 약간 이거 아무튼 해봐 뭐골라가이바위보의 신세계를 만드셨는데 지 골라봐 골라봐 골라봐. 아이씨가. <웃음> 골라봐 누구 고를. 음, 저번에 제가 여동생 역할했잖아요. 응 음, 맞죠. 그죠. 여동생이 제일 살아남는 것 같아. 여동생 근데 그거 알아? 병 걸리면 문도 되는 거. 맞아. <웃음>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웃음> 개리야. <웃음> 아, <그러면. 웃음> 문도 때린다. <웃음> 엄마로 할게아 엄마로? 돌로레스어 엄마. 엄마로 할게요 아, 저걸 드니까 얘를 시켜야겠어 아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아 그러면 너는? 저요? 두 아니 이거 아빠가 풀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근데 물건 부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그치 네. 맨 처음엔 아빠가 이제 나서긴 하 그럼 저는 좀 부담감을 들고 싶어요 아들 할게요 저는 아들? 어, 안내면 진거 가이바이버가이바이버 <웃음> 문도 하시죠 형은 뭐하고 싶어? 형한테 내가 먼저 이겼으니까 형한테 선택권을 줄게 아 오. 내가 아빠 할까 그러면? 어, 나 그러면은 나 감염되면 문도 목소리만 낼거야 <웃음> 어떻게든 지킨다 우리 딸 내가 어떻게든 지켜버려 문도 <웃음> 너무 똑같다 아무튼 그러면은 테드로 하고 펜맨으로 해서 모험 시작하는데 이 캐릭터는 아빠지만 어쨌든 리세마라는 가능한걸로 각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건 가능한걸로 왜냐면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또 봐야되거든 탐색시작 이게 탐색시간이고 지금 딸 챙겨야되고 이거 미리미리 다봐놔야 돼. 딸꼭 챙겨야될까? 야 근데 이거 어, 네, 센시 왜이렇게 챙겨야되 챙겨야되 아직 챙기는거야? 어. 응 아냐아냐 왜이렇게 걸 어. 겁봐보 어. 아 트럼프카드 왜 챙겨 딸내미 딸내미 딸내미 딸내미 3칸이야 딸내미 3칸이야? 어. 아내미 3칸이야? 아빠 마우스를 왜이렇게 못돌려 아, 아. 어떤 힘을 쓴거야 아빠 아, 아니, 아니, 아빠 아 감도 좀 올려 야 아, 여기 반대방향이야 반대방향 반대, 아, 감도 올려. 아빠 뭐하는거야 아 이건 안돼 이거 벌써 이미 길렀어 아, 아 이거는 아, 이거. 아들아 일로와 아이 왜 아, 이제 워스러웠 감도, 감도 감도 좀, 감도 좀 올려 감도. 아 이거 이거 이거? 어아 요거는 근데 처음부터 해줘 어. 어 한번 봐줘 왜냐면 너무 너무 이게 안들어갔으니까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뭐 이거 거의 발로란트 감도가 돼있어 빨리부터 집어넣어야 돼 마 a n t a Banta, 다 a n t 다 b a n t 있다 방금면도 Banta, Banta, Banta, Banta, Banta, Banda, Banda, Banda, 오케이 d a b a n d 어 Banda, Banda, Banda, Banda, Banda, Banda, Banda, b a 고 d a Banda, b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빠! 아들 두 칸. 아빠! <웃음> 어, 좋아. 할... 좋아. 좋아. 엄마는 왜안 드는 게 아니라. 엄마는 왜안 드는 게 아니라. 엄마 버려주지. 어. 엄마는 근데 평소에 용돈 안 줬어. 어. 총. 총총. 총, 총. 그렇지. 아주 좋은데 근데 잠깐만. 먹뭘거더 없어. 너무 많아. 너무게 너무 없어. 아, 진짜. 게 너무 없어. 저거 좀 가져줘. 가어 있다. 상자, 상자. 상자 뭔데 이거? 어, 먹뭘거먹뭘거 너무 없다. 이로게 진짜 너무 없어 지금. 와, 아주 여기서 부두개인데. 저기 스포트가 어, 있는데, 저기 스포트가 있는데, 냉장고에 내려올게요. 냉장고에 운동, <웃음> 내려온다. 언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야, 이거 물, 물. 안 아, 나 내려 들어가야겠다. 아, 이거는 근데... 야, 근데 너무 그 보조 물품이 좀 많이 빈것 같은데, 어, 게다가... 지도나 뭐 이런 거... <웃음> 어, 어, 어, 지도... 오. 책... 뭐 이런 거 있거든? 라디오! 그러니까 라디오도 없고 라디오가 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나 들었던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로스난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그냥 해도 나쁘지 않다 근데 스프 지금 거의 7, 8개에다가 물 4개인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빗소리는 2D를 가 왜냐면 아... 빗소리가 그래도 좀 빠르잖아 그래 그래 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D도 좀 이거... 빠르고 그러니까 리세할게요 여러분 근데 W... 어 맞아 어디 탐색 어디? 탐색 돌려봐 돌려봐 괜찮아 여보 괜찮아 아니 안 괜찮데 아 망했네 벌써 <웃음> 엄마 뭐냐고 아야 건들지 마 벌써 망했다 문도 드럼 배꾼다 벌써 망했다고 볼수 있다 어느 쪽으로 쪽으로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딸내미여 딸내미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방동면이랑 물 방동면이랑 물 방동면이랑 식량 에휴 망했네 망했어 망했어 에휴 <웃음> <아유>, 망했어 이제 너무 안돌아가 어 진짜 안돌아가긴 해 어. 발로 안탈 될처아 발로 안탈 될처럼 어어 어, 진짜 180도 샷 쏜다는 마이너스 마이. 일단 어 그렇지 오케이 오어여 다있어 오케이 어, 다있어 어, 게다가 바로 옆방이야 오케이 일단 어, 딸 칭량 칭량 오케이 어 가까이있어 어 이걸 누나가? 엄마. 방동면물 하나 물 하나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무 m j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m j a Omar, Omar, Omar, o 마 a r Omar, 다음에 다음 방 a r Omar, Omar, o m 지도 Omar, Omar, Omar, Omar, Omar, o m 어어 좋아 좋아 먹을, 희량, 어, 먹을 희망, 어물 어, 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나쁘지 않아 그래 생전에 물이 필요하지 맞아요 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 물... 여기도 뭐 없어 아, 아, 아 여기서 아, 약간 별로, 시간을 별로. 많이 썼는데 아 근데 식량이 어딨냐?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 아니 이번에 콘던 등다 아니 식량이 왜 이렇게 없지? 어어 어, 저것도 좋아 근데아아 아, 저거 못 행복한 챙겼다 못 챙겼어 아 이거 안 된다 일단 아... 들어가야 돼아 근데 식량이 너무 없는데 이번 반은 어, 또 식량이 너무 없다 왜안 들어 왜안 들어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잡아 건 잡아 이건 잡아 아 잘했는데 아 근데 식량이 너무 스폰이 안 됐어 어 초반 분위기 좋았는데 식량이 나 했을 때처럼 선반 위에 가득 있었으면은 맞아 괜찮았을 오히려 괜찮을텐데 몇개 근데 물은 많았거든? 아몇개인 보자 어몇개인 보자 식량두개 <웃음> 아 물을 다섯 여섯 6개. 개 참자 아, 물만 했으면 됐지 근 네. 그래, 이게 나가서 우리가 식량을 구우면 그래 맞아 아, 그렇긴 해 그냥 그래 볼까 그냥 하자. 극단적으로 그래 아빠 해볼까? 우리 병안 걸리면 안 아파 그리고 어차피 한명또 보낼 거잖아 맞아. 게다가 지도에 체스판에 어. 일단 저 살충제까지 해가지고 있을 건다 있긴 있거든. 어. 그래. 정신병도 안 걸려. 헉. 그래. 체스로 이렇게 플레이하자. 이참에 응. 어, 나도 살좀 빼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 어, 우리 문도 딸도 살좀 빼고. <웃음> 뭐, 문도. 다 이제 다이어트 좀 하고. 할미, 오늘 다이어트 힘들었어 강도 다이어트 시켜줄게. 어 다이어트 좀. 뭐 자물쇠도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물쇠도 있고. 응, 어. 음, 다 일단 일단 그러면 진행. 일단 진행. 고고고고 좋아요. 음 좋습니다. 아하 이거는 안먹지 어, 오늘 안먹지 어, 오늘은 안먹지 참아 응 어, 참아 참아 우리 어제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2일차 그러니까 라디오랑 식량 빼면 좋은데 라디오야말로 나중에 구하면 되거든 그냥 응 맞지, 이렇게 맞지. 나갔다 오면 되거든 이건 뭐야 어 무소식이 희소식어다 괜찮아 부다 뭐. 음, 괜찮아 아 지금 뭐 그럭저럭이 아안 그래. 아, 줘도 돼안 줘도 돼어 이거는 이거는 문도가 다지기 가야 돼 문도가 가야 돼? 문도가 가야지 너너 너 화장실 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웃음> <웃음> <웃음>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 네, 거지 근데 왜냐면은 딸내미가 먹을 거 냄새를 기간하게 잘 맡아요 아 음. 그럼 일단 우리 문도? 문도 보내자 나 이제 상태 한번 봐봐 배고픈 사람 있나? 아 누구나 물은 마셔야 된다 이제 다 물이야 사실 어 근데 문도는 물안 먹어도 돼 왜냐면 나갈 거기 때문에 아아 야야야야아 뭐하는 거 지금 아야야막막대하는거 지금 살이 없는 거 지금 엄마가 좀잘할 수도 있지 아니 설림설림을찍아 어떻게 반만 한 모금만 못 먹어 이거? 한모금못 먹어 있을 텐데? 다시 봐봐 다묵마르 돼? 다시 봐봐 어 지금 팀이 지금. 테드 돌로에서 팀이 맞아. 문도 빼고 다야 아 어, 그래? 어 먹일까 일단? 일단 먹여 그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문도 문도 그리고 <웃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아 방독면은 쓰고 가야 돼어 어. 그렇지 방독면은 안 그러면 진짜 문도 돼어 근데 <웃음> 왜 손이 네개지 몰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이템 더 있었으면 뭐더지어 줬겠지? 응. 원래 그손 칸이 네 개잖아. 뭐 물건 들어 갔다 올 때도. 그래. 근데 방독면해 줘. 뭐, 그래. 방독면을 지금, 방독면을 지금 봐야... 밖에 헥터졌는데 뭐 후레시 들고 나가게. 따끈 따끈한 거야. <웃음> 이거 또 방금 터졌어. 어제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제 터졌어? 따끈따끈. 데 딸을 내보네? <웃음> <웃음> <웃음> 어, 테드는 이제 목마르지 않다. 돌로레스도 이제 목마르지 않다는군.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괜찮아. 괜찮아. 어, 다 괜찮아. 음. 이제 우리는 다 괜찮아. 딸래미도 넘어가, 넘어가. 배급 넘어가고. 아 근데 딸내미가 진짜 식량을 한두개 이상은 갖고 와야 되는데 아 맞다 나가세요 아 맞아 나가야죠 어예잘가잘가울때딸내미 네. 음식 좀 들고 와 음식하고 뭐사뭐 가져오라지 어, 이거 그거 하자 얘랑 똑같이 들고 오면 뭐 수프 대신에 먹을 거 물은 그냥 저희물 떠오는 걸로 어어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디오 같은 거좀 어때 근데 맞추면 뭐 해줄 건데 맞추면 갔으니까 뭐 사탕 하나 주시고 어. 지가 먹으라 그래 들고 온거 아... 아, 들고 온거네가 먹기 음, 그래 그래 알았어 아니 다 좋아 지금 우리 상태 어. 다 좋고 배급 안 해도 왜? 되고 어? 이거 어? 뭐지? 뭐야 이거? 별로였어 얘기를 해 봐야겠대 얘기해 봐야지 아... 어 엄마 말을 안 했구나 내가 <웃음> 얘기하고 오시겠어요 두 분? <웃음> <웃음> 싸워 <웃음> <웃음> <웃음> 이런 상황 부부관계 유지하기 쉽지 않아 아, 아빠가 선득하시죠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게 어? <웃음> 아니야 이거 해야겠다. 얘기하고 오셔야 돼요. <웃음> 아, 얘기해 와야 돼, 진짜로? 아, 예, 진짜 얘기하고 오셔야 돼요. 리얼리티. 아, 진짜로?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이거 이상 해요 <웃음> <웃음> 어, 이제 해결됐어. 어, 이제 해결됐어. 하고 와서. 아, 싸우고 나아진 아, 거야? 태드는 어. 그저 물몇 모금만 바랄 뿐이다. 아니요. 저는 배도 고픕니다, 지금. 배고프다. 남은 물이 남아있을 것이다. 볼로레스에게 물을 줘야된다 저는 먹을게요 너무 물을 오래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저는 물과 식량 다 먹을게요 가장으로서 에너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양아치네? 일단 무슨... 물 한번 누르세요 다 먹어야 돼요 물. 맞아요 물 어차피 많은데 아버님이 이거 아니 저 한번 먹어야겠어요 안되겠어요 야 얼마, 얼마 안 갔기네. 한숟한 숟가락 한 숟가락. 어? 너는 아버지 편을 든다? 엄마 편안 들고? 엄마 평생 잘해주던가 용돈 하나 안 줬잖아. 받자 <웃음> 받자. <밥> <웃음> 아, 스레... 내가 아들을 쓰레기처럼 키웠구만. 7일차 아직도 안 들어? 이 우리 딸내미 어디로 갔을까? 진짜. 아 이제 요걸 이제 해줘야 돼. 어. 아 근데 이거 딸내미가 안 갖고 오면 진짜 진짜 이거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딸내미 근데 그와왔을 이렇게. 겠지 죽은 거 아니겠지? 어그거어 이건 뭐야? 아 없어 없어 아 여기 있어야 되나 봐 그러네 어 걸레를 챙겨오지 않았어 이를 어떠지? 파이프에서 끈적한 녹색 이물질이 나오고 있대 어떡해 뭔가... 버텨 버티라고 초록색 어, 이물질을? 그래. 아다 버틸 수 있어 사람의 생체가 우리 다.. 어! 왔다! 어, 왔다. 어, 어. 야 근데 식량을 안 갖고 왔는데? 어? 아니야 하나 들고 왔어 하나 들고 온거 같은데? 하나 들고 온 건가? 어 딸내미 상태가 상당히 이상해졌는데? <웃음> 어 뭐야? 토마토 스프 대신에 아안 <웃음> 가져왔어? 뭐야? 아 그.. 먹을 게 없어서 차에서 휴지 가져왔어 토마토 <웃음> 스프 대신에 한번 봐볼까요? 오! 메리 제인이 지상에서 방어 좋았다. 방공호 아니, 요거 하나 들고 왔나 본데? 이거, 저 가져갔던 거, 가져갔던 어. 거. 근데 지금. 어, 스프 가져왔네 스프 가져왔네. 가져왔네. 가져왔네 어, 스프 하나랑, 심지어 생수병도 들고 왔어. 오! 카드 들고 왔어. 네, 트럼프 카드까지. 오! 오. 와, 봐봐, 역시, 딸내미가 최고래. 와, 딸내미 밥하고. 응. 딸내미야, 스프에 밥하고 물다지게 밥하고 물, 딸내미. 그러고. 밥하고 밥하고 딸래미 물. 물. 물. 아, 요거 준비해야지. 가야지. 어팀이는 나가고 싶어 모래를 부르고 있대 저거 근데 나도 지금 비꺼 목숨 걸고 항해하고. 와 근데 이럴 때 재민이 보내면은 재민안 들어오는 거 알지? <웃음> 잼디잼 잼디. <웃음> 잼나디 잼디, 잼디 진짜 안들어 버려 잼디 아 이건 또 뭐야 메리지는 음식 먹었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제 <웃음> 좀덜질 거. 매리지 다이어트 들고오고 다쳐먹어 지금 아니 그래 <웃음> 엄마 따라 <뭐야>? 서쳐먹는다뇨 <웃음> 이런 게 가정이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웃음> 가정 좋다니 <지금. 웃음> 그러면은 딸내미 음식 하나 나머지 다 물이야 음.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주는 것도 안 좋아 아 그냥 한번 버텨버려 그냥 버티자 그러다가 저거 담거면 어떡해 엄마 나가라고 해 그래 가수기로 이거 툭펴자 아니 기꺼이 나가리가 있는데 지금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애들 보내는 아니, 거 맞지 아 엄마를 보내야죠 엄마... 아빠 선택에 맡기자 그러면 아빠 너 누구 보냈네 근데 지금 눈빛 보내고 있어 나나 <웃음> 내보내기만 해봐 어 눈빛 보내고 있거든 <웃음> <웃음> 어 잠깐만 눌렀어 <웃음> 엄마 나가 엄마 빨리 나가 <웃음> 미친 거 <웃음> 아니야 야 근데 방독면 <방동명> 안쓰여 <웃음> <웃음> 아 방독면 안 씌워서 보냈어 엄마를! 어떻게할라 그래? 아빠 어쩔 수 없었어. 결단을 위해서야 이게. 큰 그림이야 이게. 아니 그래도 방독면은 어, 씌웠어야지. 이럴 뭐, 뭐. 때 상태가 안 좋다. 이럴 때 물을 주자. 그래 야 지금 줘야 돼. 어. 지금 그래. 딸래미 그러면은 음식 음식이고, 어? 음식에... 근데 이 게임 하다 죽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나가다가? 죽지. 진짜 죽으면 어떻게 <웃음> <웃음> <웃음> 사무실 밖에서 서 있어야 돼. <웃음> 어 <웃음> 저거 방동면 아니 후레쉬비추자 후레쉬 그래 후레쉬 들고 갔지. 아 이거 강아지인가 보다 그런 이벤트가 있어? 어, 강아지 나오는 이벤트가 있어 강아지가 나와? 고양이인가? 어, 강아지가 나와 어, 그렇게 그래? 잘 알아? 역시 나갔다 어? 어 방동면찢어졌 방독면 찢어졌다 어? <웃음> 아 이거 아이템 지키는 이벤트였나봐 아... 선택한거 지키는어떻게아 근데 엄마한테 그런 방동면 주고 내보낼걸 기왕에 이렇게 아 지진 거? 때문에 그렇대 그니까 러난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찢어질거였으면 줬어도 못가졌을까 <웃음> 이거짜 <웃음> 어차피 우리께 안 <게> 줬던 거야. <웃음> 아니 그래도 엄마는 괜찮지 않았을까. 엄마 강인한 사람이야 돌아오지 그래. 아 ]까요? 이제 나밥 빌에. 어. 아니 꼬르륵 아 꼬르륵. 아이 밥은 좀 참을게. 어. 한번 참을게. 어. 메리진이 물한 번만 줄게. 왜? 목말라데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대. 지금 아 당장 그래야지. 뭐 그래. 그래. 줘야지. 사경을 헤맬정도은 어. 줘야지. 줘야지 줘야지. 어. 어? 이거 뭐야? 거미? 이건 살충제 한 번. 살충제, 한번, 살충제 한 번? 이럴 때한 번, 그렇죠. 이거 아끼지 거. 말자. 어, 이거. 어, 어, 괜히 아끼다 병 걸려. 그래똥대 근데, 어, 근데 아끼다 어. 똥대는 거야. 맞아. 아끼다 마안 들어와? 아, 원래 한 3, 4일 지나야 들어오. 아, 그래? 어어. 병동면안 써서 죽은 거 아니지? 어, 물 근데 하나. 물 얻었어. 와우. 야, 와. 됐지. 뭐, 이거면 됐지. 이러면 됐지. 어, 이거면 됐지. 어, 이거면 됐지. 메리제인 또. <웃음> <웃음> 아니, 나갈래? 누가 나갈래? 배가 너무 너무 오면은 살짝 한번 참아. 음. 아 너무 음. 오면은 많이면 한번 주고? 많이면 주고, 응. 너무 오면은 한번 참아 주자. 다 참아. 많이랑 너무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웃음> 아, 한번 참아, 참아. 아, 한번참아아한번 참아. 아, 참아. 아, 이제 배고파 뒤질 때까지. 어, 그래. 엄마, 엄마 들어왔나? 어, 아, 엄마 안들어오려나본데안 오네. 많이야, 그랬다. <웃음> 뭐라도, 아 이건 먹어야겠다. 이건 뭐 먹, 이야... 뭐이큰일났네 이거는 그래. 일단 배분표로 가봐. 음. 이거는 일단 배분을. 다 해? 아, 이거 보면 이렇게 뜨거든? 어어 어, 어 배고픔은 괜찮고 굶주림은 줘야 될것 같지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 주고 얘도 한번더버텨한번더 버텨? 와 아, 그래. 씨, 강인하다 이건 녹색, 뭐야 녹색 파자마? 아 녹색 파자마 이거 근데 그냥 받아들이자 솔직히 이거 안 해봤자 우리한테 어. 남는 게 있을까? 맞아 우리 지금 그지야 약간 좀 구조 대안일 수 있잖아 그걸 알아야 피자. 돼요 약간 주식 경험에도 지하밑에 더 지하가 있다고 <웃음> 없는데 우리가 더 빨릴 수도 있는거야 <웃음> 아니 근데 한 무리긴 하네 또 그니까 러 그러니까 우리 세명밖에 아, 없어 자신들이 유쾌한 친구들이래? 이 상황에? 부자에게서 부자에 빼... 빼앗아 가난한 자? 우린 가난해 우린 가난해 우린 가난해지 그럼 그래그래 그래. 우린 가난해 우리는 지하에 가난해. 벙커가 어서오세요 세상은 거야? 아직 살만해 아, 세상은 아직 해. 어 세상 아직 따뜻해 행복하다고 아직 따뜻해 우리 세상 엄마 어 엄마 <웃음> 어, 엄마 왔어 야, 엄마, 뭐 많이 구했는데? 야, 저거, 초록색으로 칠하고 들어오라 그래. <웃음> <웃음> 뭐야! 개새끼. <웃음> 아, 씨, 뺏겼네. 그래! 아, 세상 차갑다. 그니까.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잔소리 듣겠다, 연비 어? 그래도? 아, 이거는 엄마가 갖고 온 거야? 어, 엄마. 아아 물두 개, 말. 방독면도 갖고 왔어? 엄마 방독면도 고 그래, 부야 제로가 들었어 약, 야, 약 있으면 엄마 고칠 음, 수 있네. 그래, 그럼... 나잘 보냈다니까. 오! 잘 보냈다니까.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잘 보냈다니까. <웃음>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엄마! 어, 방독면도 쓰고 왔네. <웃음> 어, 완벽하다. 어, 나 방독면 썼어? 어, 그래서 봐봐. 쓰고 왔는데, 지금. 위에 빨간색. 이렇게 됐어. 어머. 나 초록색 칠하고 와야 빨 칠하고 분장하고. 음, 이거는 아니, 머리카락 좀 내리려 앞으로? 아까 너 어떻게 하나 했지? 머리카락만 이렇게 확한다 했나? 아무튼 요거 일단 근데, 아니, 근데 구금 약도 갖고 구금약도 갖고 왔어 구분약도 들고 온거 같은데? 그러니까 약을 맞아. 너한테 쓰면 돼. 어. 어 약을 너한테 쓰면 돼. 어. 아니 엄마가 다하 해. 근데 우리가 어. 아까 잠깐만 잠깐만 아까 마이너스 봤는데? 우리가 아까 유쾌한 친구들을 불렀거든. 우리 근데... 좀 놀려 그랬는데 엄마 난 반대했어. 삥뜯겼어. 어. 우리가 같이 놀았어. 난 반대했어. 아빠가 열었어. 아빠랑 누나가 열었더라고. 수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재밌으면 그만 아니겠나요? 맞아. 우리 재밌게 놀자. 아 지금 그래. 나 지금. 지금 나 저단식이 됐는데 지금 안돼 그렇게 그래 중요한 것도 이랬어. 아니야 체스판이라서 나도 어 체스판이 뭐후레쉬 하나 정도야 그래 후레쉬 하나 정도야 아니 내가 지금 뭐 물에다가 와야그 친구들이 유쾌했어 되게. 그래 유쾌했어 엄마도 유쾌해 들어갔어 창고년도 들고 왔는데 와그 친구들 지금. 거의 코미디 빅리 그래 그 너무 재밌었어 음, 어. 진짜 재밌었어 방송에서 빵빵 터졌다니까 그때 먹을 거 나눔 가져갔잖아 그래 아. 제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럼. 우리 우리 식량을 아예 잘 해왔잖아. 왜? 아, 그래. 잘 그래, 그래, 잖아그그리고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수 그래, 물을 그다 아빠 그래, 그래, 그래, 엄마 그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이 그래, 그래, 그괜찮래아래 그래, 그래, 아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뭐 완전 탈수, 이렇게 탈수 이런 아, 거 뭐, 이런 거는 우리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았어. 살았어. 우리 진짜 이렇게 알뜰살뜰 잠깐 유쾌 하고 싶었어. 진짜 왜 그렇게 어. 쪼들리게 살았으니까. 어, 잠깐, 잠깐. 유쾌 하고 싶었어. 아 이거 뭐세 명이서 이렇게 막 그냥 쏘아 버리니까 뭐이렇 당하는 <웃음> 느낌인데 이거. 아니야 거. 엄마. 아니 아니. 잠깐 유쾌 하고 싶었어. 너무 화내지 말란 응. 뜻이지 엄마. 엄마 진짜 잘해줬어요? 아 엄마 그래. 괜찮았죠? 와우. 와. 야 입술 빨개진 거 봐. 와 입술. 야 실제랑 비교해 보자. 얘는 왜 맨날 뭐, 마시고 뭐, 뭐, 먹고 그냥 뭐, 이거 아, 근데 별, 별 뭐야 별별 별? 별 뭐, 어? 생긴 거뭐아 라디오 아, 아 라디오 라디오로 얻어야 되네 이거 그리고 나가는 거 의지 한번 봐야겠다 이따가 어. 어. 아오 팀이 뭐 먹여야 돼 아빠는 안 먹어도 돼안 안 먹어도 돼 엄마 군주림이라서 군주림 어. 밥 하나 얘 탈수다 음이 <웃음> 응. 그래, 정도는 줘야 돼얘 먹고 싸고 아주 그냥 다 하네 아, 근데 이번에 누구 나갈래? 이번에는 나 해줘 한 번. 아나 해주고 나 방독. <웃음> <웃음> <웃음> 아빠가. 아, 진짜 식량. 아 진짜 아빠, 식량. 아빠, 아빠 밥 많이 구해와. 어 진짜 그래. 식량. 미주기 아빠. 아빠 라디오도. 응. 어. 진짜 식량. 식량은 라디오. 탈수. 탈수. 탈수, 탈수 마셔야 돼. 배고프면 괜찮아. <웃음> 굶주림. 굶주림 곱수. 먹어야 돼. 얘는 뭐 맨날 밥 먹고 맨날. 아 너무 멀하지 <웃음> 말자 엄마. 얘도 구해 잘하잖아 엄마 딸이야. 난 괜찮아. 괜찮네. 난참을게좀나 어, 배불러 지금 좀 에이. 오히려. 안 먹어도 돼. 아이, 라디오가 어떡해. 없어 우리. 오 어, 오. 어. 전화가 어떻게 하지? 라디오가 <웃음> 없는데. 모르는 계약이었던가. 네. 배급할 시간이라고 벌써? 아 우리 뭐 없구나. 어. 다 넘겨도 됐어. 다, 다 넘겨도 됐어. 오. 오. 따르릉 따르릉. 공중전화 부스. 이거 누가 음, 가서 받을까? TV 사실... 한번 갈까? 아, 근데 엄마는... 아 근데 이거는 엄마가 할게. 왜이오케 오케이. 어. 이런 위험한 거 엄마가 해줘야 돼? 근데 애들 둘이서 집을 잘볼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그 집안 있으면 되지. 누나, 우리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아, 그런가? 어, 엄마랑면 믿어보지. 아, 나는 또 나갔다 오면 밥 존나 먹어. 근데 <웃음> 나 문도 돼. 아빠, 방독면 가갔잖아 아, 나 방독면도 없어. 나갔다 오는 거야? 어, 가 전화 어, 올래 전화, 전화... 어, 뭐야? 전화, 전화. 전화. 어, 바로 갔다 왔네. 정부에 주관인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겼대. 주머니 속 반짝거리는 게 뭐니? 팀이? 아니 이건 도연변이 개미잖아? 저 개미인데 키우고 싶어요 엄마 안돼! 이 개미가 지금 어? 아래턱이 무시무시하잖아 엄마, 지금 엄마 이 개미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줄줄 몰라요 갑자기 아니 문도 먹는다 보세요! <웃음> 방사능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있다니까 이 개미를 통해서 자 그러면 문도가 결정하자 문도 키운다 아 진짜로? 키워야지 아 얘네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 갑자기 막 먹을 거가져올수 있어 갑자기 얘네가 갑자기 우리의 주식량원이 됐어 미래의 주식량원? 그래 서록열차를 봤어 엄 먹히는 거 아니야? 어? 우리 식량이 어. 어디 갔지? 어? 버렸어야지 <웃음> <웃음> 아 버렸어 머렸... 개비용주름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 허락받았는데 그 때문에 우리 적금 선택해서 대고 근데 이거는 엄마 잘못이야 뭘 엄마 잘못이야! <웃음> 엄마가 잘 선택했어야지 아뭔 어, 소리야 이거 문도가 선택했는데 문도! 문도 모른다 어 굶주림 밥 먹어야 되는데? 탈수 어 동생 안 줘도 돼 어, 근 주지마 어, 가장 싫어하는 것 말하기 빨리. 게임을 냈다 어째서인지 우리 이들의 이름이 자꾸 나왔다 그러다 그족제리 같은 우리의 이웃이 이 집에 근무를 뒀던 것이 생각났다 우는늘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이 드디어 알아낼 때가 왔는지도 하지만 누구 <웃음> 우리 앙숙의 재산을 훔치는 영예를 차게 잘하겠다. 이거는 팀이 보내줘. 이건 팀이 가야 돼. <웃음> 어, 이거 팀이. 건 팀이가야 돼. 재빠르게 그렇죠. 갔다 와야 돼. 팀이 재빠르게 갔다? 와? 어, 재빠르게 가서 또 애가 들켰을 때. 그렇지, 그렇지. 어, 좀좀 어, 봐주잖아. 어, 어 아빠 왔어. 어,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뭐 가져오신 거예요? 아, 식량을 가지고 왔지. 어? 오, 오 뭐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빠 아니. 식량 어, 빼고 다 가져왔어? 식량 빼고 다 가져왔어. 그러고 머리를 좀 이렇게 구 부벼야 될것 같아요. 연비 일로 와. 너도 초록색이나 칠해. <웃음> 아, 나 이제 나왔잖아. 그리고 총알. 아, 총제도 나이스. 어 어? 야, 가방. 어나 근데. 나 소름돋는 거 알려줄까? 나 아까 이거 들고 들어왔어. 음 어? 여러분, 맞췄어요. 응 가방 오 들고 들어온 거 맞췄어. 근데 우리. 팀이가 개미를 키우다가. 어 밥을 다 뺏겼어 개미한테. 아 이런 미친 팀이. 아 <웃음> <웃음> 근데 내가, 아빠. 내 억울해. 어? 내가 이제 말렸거든? 어. 말렸는데 문도가 팀비를 어. 산책해버렸어. 문도가. <웃음> <웃음> 이렇게 줘야 된데나 어. 그럼 이거 먹고 나 책임지고 갖다 놓을게. 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저쪽 한번 눌러보자.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메리 제인이 어, 국교 폐지조례 반대로는 철자를 어. 모른다는 걸 알고. 스스빌리시멘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니? 어, 이거 완전... 운도... 방공 오스콜링을 시켜야겠구만 운도 엄마 저거 읽어본다 yes <웃음> <웃음> 안, 근데 저거 한번 눌러보면 안돼 별표 느낌표? 그러게? 아, 아, 라디오랑... 아, 그냥 무조건 라디오네 먼저 어, 어, 어 무조건 라디오 맞나? 어? 여오 이거... 그럴... 갑자기? 봐봐 <웃음> 엄마의 말은 다 맞아 엄마의 말은 맞다고 엄마가 어? 갑자기 고쳤어 이거 엄마 캐리네? 아빠? 어. 지금? 흐름이? 엄마의 말은 맞아. <목소리> 엄마 최고. 아니 아유.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아. 안 먹어도. 굼주림인데? 아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아나 아, 그럼 뭐좀 먹여주면 안 돼? 아 물만 물한잔 줘. 물한잔 물한잔한잔 그래. 아야 팀이 팀이 팀이 팀이. 아빠 나 먹어. 여기도 목 마르고. 아 굼주림. 아 굼주림? 아니야 탈진까지 탈수까지 참아. 아. 아물한 잔만 줘. 굼주림은 밥 먹어야 돼. 그래 굼주림 그래, 나 아플 수도 있으니까. 배고픔이 아니라 굼주림이잖아. 잡주고 그래, 그래. 팀이 물한잔 주고 그러고 보내자 그리고 음. 이제 팀이가 가는 어. 거지 방동면 방독 씨워 가지고 잠깐만 나 뭐인지 내가 골라가면 안돼 어, 그랬어 방동면 아니야 야, 근데 아 약이 있으니까 미안한데 어. 가방으로 도박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가방 도박? 어 가방에 담아올 수도 있지 어, 어. 가방으로 한번 도박 아 가방을, 아, 하면, 가방을 열리네. 하면 열리네 열리네 그럼 지저 도박을 할까 하다조 <웃음> 할까 <웃음> 엥 갑자기 <웃음> 밖에 나가서 <날아서 아이다>. 이제 <웃음> 김준표 님 <웃음> 길거리 <웃음> 버스킹 마술을 짰어. 다 이제 앵벌이 해 와. 아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방동면. 방동면? 어... 아, 하던 대로 방동면 아니 아빠 나 카드 가져갈래. 뭔 소리 하는 거니? 야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짓거리 하지 마. <웃음> 아빠가 카드가 좋아. 아, 아니야 미친 짓거리 하지 마. 나 소방도 끼. 엄마 빨리 내보내. 방동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면, 어 그렇게 어. 빨리 내보내. 아니 왜나또 방동면 <웃음> 그래도 우리 어찌어찌 22일 살았다. 어. 아 라디오. 아우. 라디오 미친다. 어. 탈진 이거 뭐 지친 거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가야 돼. 이거 어, 그냥 그냥 려서 그냥 가 어? 쓸까? 쓰자. 어차피 이제 마스크 쓰고 만나. <웃음> <그냥> 쓰자. 어, <웃음> 아프으로가가자하 투자. 어. 그래, 아직 젊어서 애가 금방 어, 나올 거야. 그래. 애가, 어, 애가 젊잖아. 어. 비타민 많이 먹였어. 넣어 맞줘 괜찮아 지금 괜찮아 음. 아 좋아 좋아 보면 아 수많이, 어, 우리 어, 우리, 어, 우리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아나푹 어, 아, 쉬었대 어, 아 좋아. 우리 잘 쉬었어, 쉬었어 잘 쉬었어, 어, 잘 쉬었어. 어, 어,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근데 지금 우리 문도 딸이 아 돌로레스 돌로레스 어 돌로레스 모여 어 근데 딸도 오늘 음식을 주지 않으면 점점점이기는 아, 일단 물 주자 둘다 물로? 물 어. 많으니까 물배한 번씩 오케이. 알았어. 아빠는 주지마 어? 어? 갑자기? <웃음> 그거는 가야돼 아빠가 가야된다 이건 아빠가 가야돼 이건 아빠가 이 생해야지. 어. 아빠가 음식을 아빠의 의미가 뭐야? 음식을 못 들고 왔잖아. 아빠의 의미가 뭐냐? 음식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빠. 알았어, 알았어. 아빠도 아빠 멋있다고 생각하나? <웃음> <웃음> 라디오 가져왔어, 아빠가. 어? 미친. 사갸. 이스미. 이스미. 아, 사갸. 이스미. 상태들 어떠냐? <It's> 목마름 분주림. <웃음> 아... 일단 다물 먹어야 돼. <웃음> 친구들이 야 이거 물 그냥 야 물로 안되는거 같아 한번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그러면 올 수도 번... 있잖아 올수 있으니까 어 저거 물음표 한거 느낌표 한거다보긴 해봐 어 표시 카드로 남겨 아 어, 좋아 좋아 너너 카드 들고 왔을게 야! 야 이거 카드 들고 왔어야신데렐 야. 야, 아. 스노볼 시계 굴러갈 뻔했네 갈 뻔했어 아주 그냥 어야 스노볼 우 시계 굴러갈 뻔했다야 아이고 뭐어 우리 딸내미 왜 이래? 딸내미 빨개그어왜 이래? 왜 이래? 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어, 질병 걸렸어. 아니, 어? 야, 저 약이 없는데? 살충제라도 살충제. <웃음> 살충제로 샤워라도. 아, 근데 이 음식이 너무 없다. 아, 그러니까. 약을 들고 올 거야. 약 들고 올 거야. 근데 진짜 이거 그냥 음. 넘기긴 해야 될것 같아. 어, 어차피 지금 없어서. 아. 와,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제 진짜. 이제 이렇게 돌아와야 돼. 지금부터는 진짜 이거 앞을. 음. 알 와. 수가 없는데? 아 팀이 안들어와아 팀이 뭐하고 있는 게 그게 간거아니야 <웃음>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또 나.. 아빠가 또 가야지. 힘좀힘좀 <웃음> 어, 가야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이런 거 알았어, 여자 알았어. 가면은 대답하. 알았어 알았어. 나같이 여린 딸이 가면 <웃음> 야너 가면은 사람들이 몰스턴 <웃음> 어? 줄 알았어? 우리 딸 어디 갔어? 그 만남은 쌍둥이 오누이가 주선한 것이었다. 불쌍왜왜왜 왜? 왜, 왜, 왜? 다음 넘겨봐. 메리진 어디 갔어? 돌로레스는 손가닥 할 힘도 없는 것 같다. 어? 또 났어. 아! <웃음> 근데 그 안에 노상 강도 가아요 약한 악태려러가? 가출팸 가출팸 가입. <웃음> 피카. 가출팸 <웃음> 아이패 가출팸 가입이야. <웃음> <가출팬> 가입이야. <웃음>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뭔 일이야?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 아니 아들은 뭐 이렇게 안 들어와? 얘왜안와 그리고? 야, 아들을 왜 이렇게 안 와? <목소리> 냄새났다. 핵 폭탄 어 노숙자의 짐이었다. 볼을 하나 사세요라고. 하나 팔아줄까? 어 해주자. 혹시 모르잖아. 정신 이 나가 가지고 식량이랑. 아. 음. 응. 어. <목소리> 아, 나 식량만 봤어 이 와중에 어떻게? 근데 어 리얼 연비. <목소리> 하하. 아 먹는 건 워낙 고치기 힘든 습관이었지요. 하루 하루만 더 일찍 가져왔어도 그러니까 팀이가. 야아나 이거는... 옆에 누워있으라는데. 딸 죽었고. 아, 딸이 아니야. 아니 그야너 누나 이건 뭐니? 예, 아, 밖에 사줘어요 <웃음> 저기다 세워놓으려. <아유. 웃음> 어, 어 일단 틀렸으니까. 그리고 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리? 자, 어머. <웃음> 어머 <웃음> 여기 그랬어. <웃음> 여기 이렇게 싸늘한 주거이 그리고 누나는 밥안 준다고 빡쳐가지고 어, 에? 누나가요? 어? 노상강도가 돼서 떠났단다. 그럼 지금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 우리 둘밖에 안 남아. 이놈의 집구석 뭐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어, 그래도 우리는 더살수 있을 거야. 그래요? 탈진어 요거는 어, 왜 이제 먹어야지 이렇게 잘 터먹네? <웃음> 우리 오늘은 좀 아 그럼 풍족하게 되시네 네, 네, 아버지 어 그렇게 하자꾸나 아, 위하여! 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네, 우리는 네. 살자! 살자!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아,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아 탱크를 발견했는데 2차로 이것을 빠져나가려면 이거 도끼로 한번 도전해볼까? 아, 도끼로 찍을까요? 도끼로 한번 찍을까? 아 이거 그냥 실패했다 실패했어 아 테드 병 걸렸고 아아 아, 그래 우리 아들램이라도 매여야겠다 감사합니다 먹여야겠다. 아빠. 어, 얘는... 그래 뭐다 죽은 마당에. 내가 갔다 올게. 아 갔다 오시게요? 어. 여기 가야지. 어떻게더 살려면 가야지. 갔다 오시죠 아버지. 어 가야지. 멀리 남겠습니다. 응. <웃음> 노상강도가, 노상 강도가 된노 강도다. 강도다. 강도가 들어왔다. 엄마 셀카 죽어... 찍어요. <웃음> 아, 엄마 셀카 <살카> 찍어요. <웃음> 여기 죽어서 여기 누워있잖아. 죽어서 셀카 <웃음> 찍어 있어 지금. 영영 사진 찍고 있어. <웃음> 엄마 지금 <웃음> 여기, <웃음> 여기 누워있잖아. 나 이거 소시지 하나 먹었는데 이거 혹시 언제 산 거야? 왜? 나 어제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던데? <웃음> 아 그래? 나 어제 먹었는데 괜찮아. 아니 여기 앉아 있어. 벽에 붙어서. <웃음> 아 저것도 괜찮다. 야 근데 <웃음> 야 근데 너 그렇게 서 있으니까 어 대박이야. 서 <웃음> 있어야겠다. 야 너무 무서워. 어. 자일단아 아, 맞다 가시오. 나 나가면 나가면 가시죠 가시죠 아버지 나 황노메스도 남았어 아 그래? 하 어떡하면 좋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 테드가 지상으로 올라갔다 얼른 들어오면 좋겠군 아... 에라이 모르겠다 마셔! 마셔 마셔 그냥 <웃음> 탄약이 일, 일어버렸다고 내가? 아니 집안에 뭐야 이놈의 집구석 뭘 자꾸 사라져? 주식인가어 너무 기괴다 엄마 근데 이거 브가 아니야? 어두운 데서 조그마한 총알을 찾으려 했는데 손전등이 있어야 한다. 아! 어 어떡하지? 아, 그럼 총알 잃어버렸네, 그냥. 예상치 못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법.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우리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치 엄마가 죽었고 나 혼자 남았는데. 그냥 아빠가 해보 거야. 아빠 믿어. 아빠를 믿어. 저스트 프레이. 기도해.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오늘은 어제의 미래고 내일의 과거인뭔뭔 뭐, 소리야, 이게. 오늘 그냥 어쨌건 오늘 충실해야 돼. 어쨌거나 오늘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에? 나는 일단 배고프다. 오늘 충실하게 밥을 먹자. <웃음> 오늘 충실하게 밥을 먹자. 이 충실할 수밖에 없다 하루하루를. 화면에 뒤에 빗을 <웃음> <웃음> 야밤에 문 앞에서 수상한 소리 들렸다. 살짝 문을 열어보는데 이상 가방이 놓여있다고? 열어볼까? 그래 열어봐. 이거 산타 할아버지 선물일 수도 있다. 지금 12월 29일째 어떻게 하냐? 25일인가? 열어보자 일단. <웃음> 어뭐 소리가 들려 띠리띠리 띠리띠리 띠리 띠리. 어 뭐야 찌릿찌릿 뭐 뭐지 이 소리 아니 뭐야 물을 마셨는데 이거 방사능 오염재 거나뭐 생황 무기인듯 하다고 우리는 모두 아파서 뻗어버릴 것 같다고 티비 너 넣... 아예 약도 없네 씨, 잠깐만 모르겠다 아빠 믿고 막 끌고 오늘 먹고 죽자 <웃음> 먹고 <먹으면> 죽자. <웃음> 전후까지 라디오에서 제대로 된주파스를 잡지 못했다가 겨우 군방송을 듣게 됐다 결국에는 모든 총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거였고 어떻게 미국인 총을 버려 아메리카 퍼스트! 이 미국에선 총이 없을 수가 없다 절대! 오히려 쏴! 이거, 이거 누르면 버리는 건가? 갖고 있어! 절대 잊지마! 힘이 없는 나라에는 미래도 없다 끝났는데? 끝났다고? <웃음> 총안 버려서 안돼 야 아빠 아무 채로 끝났잖아 <웃음> 우리 그 왕처럼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지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미국 정보라고? 아무리 미국 정보라도 <웃음> 우리에게 청을 받을 수 없어 나 부러워 죽었어 <웃음> <못했어. 웃음> 아니 미친 팀이 아니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진짜 와 아, 대박이야 근데 이게 다 했어 근데 아니, 할 밑에 두개 보면 엑스피 아 그러네 소심. 아 요거 소중 처분했어야 되네 중력을 잃은 나라에게는 미래 없다. <웃음> 아, 이렇게 해서 배드 엔딩이죠, 이거 네, 말하자면. 예. 네. 네, 네. 아 다음 번에 그럼 또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아 근데 한 번은 좀 깨보고 싶다. 재밌네. 어. 음, 이거는 저희가 또 다음 번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아, 재밌네. 나, 너무 누워 있었던 여긴 너무 차가워. 야 하다 하나도. 보면은 그래도 좀더 살지 않을까요? 어, 아 그럼요. 이 패턴이 있으니까 일단 아무래도 첫 날이니까 삼십 분 이렇게 다 그러니까. 35일이면 뭐, 네, 나쁘지 않으세요, 또.